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소통채널의 19번째 개발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 내용은 4월에 있을 대규모 업데이트에 가는 내용인데요 크게 15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저번 주 업데이트 에 얘기했던 신규 필드 두 가지가 새롭게 나옵니다. 톨란 분지, 그리고 루나트라의 기만의 분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맹약의 여정, 팔막의 이야기가 새롭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투 지역을 보니 최소 29만 8천이고 최대가 61만 지역입니다. 5만에서 놀던 분이나 기텐의 마지막 부분 27만에서 놀던 분들도 충분히 초반 지역은 참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 루나하트라에 나오는 기만의 분지는 최소 39만 투력에서 최대 70만 9천 투력의 전투지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필드보스가 새롭게 나오고요. 필드보스의 이름은 바말론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기만의 분제 같은 경우는 몬스터가 송공형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오만의 평야와 좌절의 숲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네요 하지만 여기 내용에서는 신규 마석판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필드보스가 나올 때 같이 마석판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바말론에 관해서는 신규 마석판 얘기는 현재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네요 두번째 신규 황운의 땅 지역 추가 먼저 추가됐던 결전 혈투 격돌에 이어서 최고 난이도로 설정된 천공의 전장 승패의 성체가 신규 추가될 예정입니다 서버 그룹 내 모든 서버가 공유하는 지역이고 전설 등급 장비의 제작재료 등 높은 가치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전설 등급 장비 이제 엘튼을 얘기하죠 엘튼 제작재료가 나오고요 높은 가치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판슈 영웅도 나올 것 같네요 과연 여기 안에 영웅 스킬이나 다른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을지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천공의 전장은 최소 79만 9천에서 최대 79만 9천 이거는 최대치가 따로 없네요 어... 승패의 성체도 똑같이 79만 9 0 지역부터 되어 있습니다 와 일단 입장 자체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아무나 갈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번째 신규 악마토벌 추가. 이제 새로운 지역이 나왔으니까 이쪽 지역에 관한 악마토벌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네번째 신규 길드 던전 추가. 이제 아르토만 마석을 얻을 수 있는 신규 길드 던전이 생깁니다. 어 여기 주요 획득 정보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고급 상자. 이이 이 마크는 이제 길드 상점에서 보시면은 고급 스킬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마크인데 아마 이 길드 던전에서는 스킬 북도 같이 획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 클래스 업데이트 어쌔신 다일 뒤에 업데이트가 되죠 사슬이 달린 두 개의 검을 사용하는 어쌔신은 빠른 속도로 적의 틈을 파고 들어 화려한 기술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어 이미지는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요. 어 일단은 이 이펙트로 봐서는 범위가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근접 캐릭터로 보입니다. 사슬이 달린 검이니까 약간 투척하고 던지는 모션인도 나오겠죠. 아마 원거리 스킬, 근거리 스킬 두다 가지고 있을 것 같네요. 여섯 번째 길드 기능 추가. 길드 연합 시스템이 드디어 나옵니다. 같은 서버 내 대상 길드와 연합을 맺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연합 소속의 길드는 연합 채팅을 통해 연합원들과 함께 채팅이 가능합니다. 어, 해당 예시가 이렇게 있고요 연합 탭이 따로 생기고 채팅 설정에서 연합만 볼수 있게 설정을 하면은 이제 서버 쟁이나 길드 쟁 등등 할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타 서버 적대 기능 같은 서버 그룹 내타 서버 길드를 적대 길드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될 예정입니다. 세번째 길드 버프 효과. 길드 레벨에 따라 구매 후 적용이 가능한 길드 전용 버프 효과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길드 전용 버프 효과는 레벨업을 통해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레벨업은 길드 퀘스트 완료 시에 획득 가능한 협동 조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기 이렇게 예시가 있네요. 보스급 추가 공격력, 뭐 보스급 방어력 이런 식으로 보가 했고, 아 효과 유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어이 효과 유지 시간이 적혀 있는 거 봐서는 패시브 스킬은 아닌 것 같네요. 어,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여기 밑에 보시면 레벨업에 관한 주화 개수와 이렇게 골드 개수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탈것 소환수 동료 합성 실패 누적 보상 시스템 이거는 예전에 계속 언급되었던 20회 누적시 하나를 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합성 실패 횟수가 이렇게 보이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적용 대상은 희귀에서 영웅 용웅 그리고 영웅에서 전설 합성시만 실패 누적이 되는 것이며 고급에서 희귀로 가는 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희귀 영웅에 가는 거는 이렇게 파랑 색깔 영웅에서 전설 가는 거는 보라 색깔 이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이전까지 횟수는 소급 지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과연 횟수가 몇 분의 몇으로 체크가 될지는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영원석 시스템 편의 기능 추가 영원석 일괄승급 기능 지정된 등급까지 일괄승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와 이게 이제 나오네요 전작인 오버히트에서 이미 아주 잘 나왔던 시스템이기에 해당 시스템도 오류 없이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등급 설정이 있고 해당 등급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레벨업하고 합성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는 것 같네요 정화소만 이렇게 많이 챙겨두고 영혼의 파편만 많이 있다면 알아서 영웅 등급까지 이렇게 레벨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간 영혼석 교체 기능 영혼석이 장착된 장비를 착용 중인 상태에서 영혼석이 장착되지 않는 장비로 교체할 때 영혼석도 교체할 장비에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어, 이 기능은 괜찮은 패치네요 우리가 새로 무기로 바꿀 때그 장비에 박혀있던 영혼석을 빼고 옮겼었는데 이번 패치로 한 번에 영혼석까지 같이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해상 예시의 이미지고요 어, 장비만 교체도 있고 그냥 교체도 있는 거 봐서는 영원석은 따로 옮길 필요 없을 때는 장비만 교체 버튼만 누르면 될것 같습니다 교체에는 이렇게 골드가 들어가네요 성장 탭에 보유 영원석 리스트 표기 방식 변경 어, 이거는 해당 비포 애프터가 있는데 확실히 보기 편하고 클릭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영원석 장착 화면에서 해제 버튼 변경 영원석 해제 버튼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버튼의 위치와 디자인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개선 전에는 이렇게 영원석 마크에 왼쪽에저 마이너스 표시 저걸 눌려야 해제가 됐는데 개선 후에는 이렇게 왼쪽에 해제 버튼이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기 편하네요 처음에 저도 게임 처음 할때 해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한참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개선 후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석 획득 등급 제한 옵션 추가 아 이거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영원석 획득 등급 이제 아이템 획득처럼 영원석 등급별로 이제 획득을 정할 수 있는데 우리 흔히 이제 자동사냥 오래 돌릴 때 일반 영원석 때문에 아이템 칸 차지해서 짜증났는데 이제 여기 등급 제한에서 설정이 가능하니까 오래 사냥하도 이제 아이템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원석에 관해서는 아주 많은 패치가 이루어지네요 다음 아홉 번째 전설 등급 무기 방어구 망토가 추가됩니다 신규 업데이트 되는 컨텐츠를 통해 전 클래스의 전설 등급 장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엘턴 장비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귀걸이만 풀린 상태였는데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는 장비가 풀리는 것 같네요 어, 해당 이미지를 좀더 자세히 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원본 이미지가 안 올라왔고 이렇게 축소된 형태만 나왔네요 나이트 같은 경우는 예전 게임 오픈 전인 9월 10월 달에 이미 공개가 됐던 디자인인데 이번에 이 어, 이미지가 작지만 현재 이걸로 봐서는 좀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이매디션 같은 경우도 대만 V4가 오픈할 때 이미 엘튼 장비를 입은 모습이 나왔는데 어, 이 이미지로 봐서는 이게 전체로 보니까 매디션도 괜찮네요 엑셀러 같은 경우는 이미 로비 화면에서 만날 수 있었죠 그 로비 화면에 있던 그 남색깔 계열의 옷이 엘튼 장비로 나옵니다 암살자 같은 경우도 지금 메인 화면에 암살자 옷이 이 엘튼 장비죠 나머지는 더 자세히 보고 싶지만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확인이 안되네요 다음 열 번째 일반 고급 장비 방복 강화 기능 강화 실패 시 강화 단계 유지되는 장비 한정으로 강화가 성공할 때까지 반복 시도하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일반 고급 이거 컬렉션 넣으려고 열심히 강화 버튼 광크를 했었는데 강화 시도 반복 여기에 체크를 해두고 강화를 하면 은 강화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네요 열한번째 클래스케어 추가 어 대상은 블레이더, 아처, 엑슬러 이렇게 세 캐릭터가 밸런스 패치를 받게 되고요 어,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어깨치기 스킬의 재사용시간이 7초에서 4.5초로 변경되고 소모기력이 100에서 10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스킬 사용시 회피가 발생하더라도 연계 스킬이 확정 발동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 아처는 이전 스킬 회피로 인해 연기, 연계 스킬이 나가지 않던 부분을 회피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연계 스킬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일반 스킬 사용시 회피가 발생하더라도 연계 스킬이 확정 발동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거 같은 말을 두세 번 하고 있네요 이거는 근데 이거 분명 저번 패치 때한번 하지 않았나요? 블레이드 아처 왜 이걸 한번더 하는 거죠? 안 됐던 건가? 분명히 저번 달인가? 밸런스 패치할 때한번이 얘기 나왔었거든요 패치 됐다고 근데 한번또 하네요 다음 세 번째 엑슬러 일반 스킬 사용시 회피가 발생하더라도 연계 스킬이 확정 발동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게 엑슬러한테도 문제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나 보네요. 이번에 엑슬러도 같이 패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열두번째, 성물 쟁탈 전 변경점 기존 성물을 쟁탈한 플레이어 캐릭터 사망시 바로 성물이 회수되었던 룰이 캐릭터가 사망한 자리에 성물이 생성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성물을 쟁탈한 플레이어 캐릭터가 사망할 경우 그 위치에 성물이 떨어지고 수비축 플레이어가 그 떨어진 성물을 어... 회수해서 공격측 플레이어 캐릭터가 떨어진 성물에 다시 인터랙션하면 쟁탈이 되게 됩니다 어, 말이 좀 어렵게 되어있는데 한마디로 이동하던 성물이 떨어지면은 다시 주워서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이 떨어진 성물은 5분 동안 어, 아무런 인터랙션이 없는 경우 해소하게 됩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경우 해소 되는 것 같네요 그 자리에서 성물을 들고 있던 사람이 죽더라도 이어서 바톤터치처럼 받아서 이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패치가 되게 되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성물 쟁탈전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1 3번째 차원난투전 기존의 부입보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치열한 PVPVE 전투를 즐길 수 있는 차원난투전은 신규 클래스 및 신규 서버의 육성 기간을 고려하여 4월 말에 적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해당 새로운 PVP 컨텐츠는 4월 말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게임이 나오기 전부터 많이 보여줬던 컨텐츠라서 모두 잘알 거라 생각합니다. PVP 그리고 몬스터 네임드 몬스터 잡는 것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컨텐츠고요 해당 어,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에 봐서는 기존의 루나트라처럼 만나서 싸우는 것이 아니 월드보스처럼 서버 매칭으로 전투하는 것 같습니다 열네번째 특화효과 추가 각 클래스별 여러가지 특화효과들이 추가될 예정이며 현재 레벨업시에만 제공하고 특화점수를 다른 콘텐츠에서도 추가 획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4월 말에 적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벨업마다 하나씩 올릴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특화였는데 이 특화가 각 클래스별로 가질 수 있는 효과들이 추가될 예정이고 레벨업 말고도 다른 콘텐츠에서도 추가 획득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든다고 합니다 마지막 15번째 동료 채집 결과물 창고 이동 동료 채집을 통해 획득한 채집물을 창고에 즉시 넣는 기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4월 중 적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저번 개발자 노트에 나왔던 내용이죠 바로 동료가 채집되면 은 인벤토리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창고로 넣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총 15가지의 개발자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편의 기능과 새롭게 추가되는 필드들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 전설 장비인 엘튼이 풀리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네요 아마도 해당 대규모 패치는 4월 14일에 한번 하고 4월 마지막 주에 또 한번 할것 같습니다 V4에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